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선, 꽃풍선 들리는 것부터 해보고 그리고 꽃을 넣어서 실링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볼게요 혹시 퍼펙트 실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한 번에 퍼펙트 실링 할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선을 먼저 늘려 줄게요. 자, 풍선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에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라인 먼저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서 늘려서 늘리고 쭉쭉.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이줄까요 이쪽을, 꽉꽉 뒤집어서, 쭉쭉, 늘려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한 송이나, 뭐, 두세 송이 정도, 송이가 많이 안 들어가는 풍선을 제작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많이 늘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꽃 크기에 맞게, 이 꽃이 이느 정도 들어있는 이꽃 크기에 맞게, 하셔서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계속 사방팔방으로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씹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무릎을 이용한 방법이세요. 자, 여기다가 놓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밑으로 쭉 밑으로 쭉쭉그대로또쭉또 또 밑으로 쭉 쭉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윗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늘려줄게 이렇게 늘려주면 이펌프를 이용해서 넣어줘 볼게 자, 이걸 잡고 옆에 보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더동그래져야될것 같아요. 그럴 땐 두드러진 상태에서 돌려주시고 이 라인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그러 여기가 살짝 더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상태에서 한번 늘려주면 돼요 주고 다시 한번 더 바람을 넣어게요 모양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됐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 꽃보다, 이 꽃보다 조금 작게 불어주세요. 안그럼 나중에 여기에 주름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꽃보다 조금 작게, 꽃에 넣었을 때더 맞춰서 해주셔야 아주 땡땡하고 깔끔하고 예쁜 모양의 유리 도마 에든 반짝반짝한 꽃풍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그 다음 칠링하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번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줘 볼게요. 자 보시면 모양이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그리고 9시 방향 있죠. 3시 방향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12시 방향에서 9시 방향 이 사이 쪽으로 잘라서 넣어 주셔야 마지막에 꽃 풍선 작업하셨을 때이 밑에 부분이 어 되도록이면 실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위쪽은 리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되지 않더라도 수정하시기가 편하신데 이 밑에는 보완하시기 힘드실수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되도록 건들지 않고 3시, 9시 이 위쪽으로 커팅을 해서 꽃풍선을 넣어줍니다 자, 커팅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3시 이쪽 위로 저는 막 너무 짧게 너무 뭐 너무, 너무 얇게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가위만 예쁘게 자르고 있어요 가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의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꽃이 들어갈 정도만 너무 크게 하셔도 실링하는 소요시간이 발생되시고 또 그만큼 테스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음. 작업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게 끄시고, 그리고, 이 모양은, 이 커팅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잘라서, 아, 이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확인하신 뒤,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이 상태로 실링을 하시면 구멍이 발생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잘 펴서 바람을 빼실 때끝 라인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따로 고 칠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찢어지지만 않으면 자꾸 파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영상 촬영을 하느라 바닥에 놓고 작업하지 않다보니 조금 다소 부자연스러우실 수 있어요 참고해서 봐주시고 이렇게 얘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서 그 밑에까지 들어가요. 이번엔 꽃동선, 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꽃을 가지고 와서 꽃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감처에서 마무리된 터에 해서 이거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남죠 저는 이 풍선이 조금 작게 달라고 하셔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pvc 풍선에 넣고 있어요 이 풍선은 14인치 풍선이세요 주입구가 넓은 원래는 다송이 아니면 세송이 어, 튤립들을 많이 사용할 때 쓰고 있는 풍선인데요 완송이라든지실링 없이 사용할 때 많이 휘, 많이 쓰지만 어. 너무 큰 꽃에 비해 너무 큰피부 c 풍선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꽃에 맞지 않는 크기까지 될 때까지 풍선을 부실 수밖에 없으세요 모양이 안이뻐서 풍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쭈글쭈글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풍선이 자꾸 커지고 너무 여백이 배가 심해지는 꽃이 별로 안 들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 힘들더라도 꽃에, 꽃에 맞게 풍성이 나올 수 있게, 사이즈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확 맞춰서, 확 맞춰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넣어주세요. 여넣어주 그 레드 계열을 은근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좀 연세가 음더 많으신 분들 음 주문하실 때는 레드, 레드 계열을 선호하세요. 우리 어른들 보라색 아니면 레드 좋아하시죠? 그래서 레드를 이번에 숨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퍼펙트 실링이 제일 쉽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뭐세 종이까지는 그냥 실링 없이 작업하시면 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공간일 때는 당겨서 당겨서 당겨서, 당겨서 진행해 주시고 원, 투, 쓰리, 이렇게 일금 하시고, 또 다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위에 붙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도 확인해서 해주셔야 그 여기 눌러붙지 않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실링을 하셔야 돼요. 같이 눌러붙어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음. 중간 중간 그 꽃에서 나온 실밥들을 보여서 제거해 줬어요. 오. う <susur> 아까 그큰 꽃이 지금 다 거의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줍니다 이걸 너무 만약에 세게 뜯으시면 구멍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를 살짝 뜯고 가위를 살짝 잘라서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실린 상태가 기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만 잘 됩니다. 와우 이렇게 해주시고 자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봐야 돼여 어, 조금 마음에 안들었던거이야한번더해줘도아 플레이트두개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넣어볼게 작업하시고 짠 보실까요?